임무 선생님의 택경귀생운세계을을시시습습다다이 매트, 귀쳐운 판단이 매트, 귀여운 판단이 매트, 크 동대를 간략히 셨습니다네 방금 보신 기술은 연치기라는 기술인데요 손바닥으로 똑같은 기술로 이번에는 베리석 격파를 실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면치기 기술로 손바닥을 활용해서 대리석 격파를 보셨습니다. <NA portal tennis> 이이오이자 이번에는 손날을 이용한 도끼질이라는 기술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번에 이어서 베리석 격파를 똑같은 기술로 보시겠습니다. 왜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요? 긴장은 <웃음> <진작은> 내가 해야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이렇게 동기질 기술 보셨습니다 이번엔 활개 뿌리기라는 손등치기 기술인데요 똑같은 기술 대리석 격파를 통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. 여러분,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이아고 여러분, 이렇게 활개 뿌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.